준비하시고. 자,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심동보 제독의 실제 이야기. 자, 오늘도 심동보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예, 제독님. 어떻게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어우, 지난주 방송은 뭐 거의 한 9,700 이상 조회가 나왔더라고요. 아, 예, 다행입 예, 아유, 그 개성공단, <웃음> 그 개성공단을 하면은 아, 뭐 문재인 개성공단이... 정권의 종말이다. 뭐 이런 제목을 했는데, 음. 어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 관련해서 예, 예, 예. 아마 예 같은데.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어, 지금. 심각하죠. 예. 예. 지금. 지금 그 어떻게 심동보 심동보 자유의국 TV는 구독자가 몇명 정도 됐습니까? 아 이제 한열 명만 더 구독을 하면은 예, 예. 이제 대망의 천 명을. 아천 <웃음> 명? 예. <웃음> 아유 저. 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 예. 4개월 만에. 예. 아, 어 4개월 됐구나. 개설하 예, 예, 예. 전명 4개월 만에 빨리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 그래도 매일매일 매일 하시고 또 방송에서 계속 홍보하시고 예. 하면은. <웃음> 이 퍼집니다. 그 지금 그 신동보 자유애국TV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요. 구독신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시고, 어, 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제가 볼 때, 우리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천명 아, 넘어섰을 것 같습니다. <웃음> 천명 넘어가면 뭐, 이렇게 한턱 쏘십니까? 아이고, 뭐 <웃음> 생맥주으한환하겠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웃음> 아, 예. 아니, 어쨌든 간에, 이, 그, 이, 이, 저기, 우파 쪽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집에서 혼자 하시면 이거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지, 지치고, 네. 그 장비도 이게 또안 좋고 하면은 보는 사람도 이게 예, 좀 짜증나고 그러는데, 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이런 장비들 해가지고 많은 그, 이렇게 저 우파의 목소리를 지금 내, 내는 거를 지금 확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심대재독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 아유 제가 고맙죠. 아, 예. 참 저, 정말 의미 있고 예, 예.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 예. 지금 저도 맥주한에 사주십시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예이 심동부 제독의 실전 이야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입니다. 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생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걸 다운 받아가지고 어그 음, 심동부 자유외국 TV에도 이제 올리니까요. 어, 많이 이제 봐주시고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저희 방송이 요즘에 계속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구글 코리아가 영상을 삭제해 버린다든지 뭐 임의적으로. 예. 어 그렇습니까? 예예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이 저희 방송을 좀 다운로드 받, 저희가 저작권 포기하니까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여러분 채널에 올리고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영상이 사라지는 수가 생. 어 그. 그거 뭐야 저기. 녹화도 안 해놨는데 네. 생방송은 이 방송이 올라가고 한몇 시간 있어야지 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 그 사이에 사라져버리니까. 아이고, 그런 느낌. 예, 그, 우리 저희가 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음. 자, 오늘 뭐 준비한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윈윈 미디어라고 그 출판사를 저희가 냈습니다. 윈윈 예. 미디어. 예, 서로 예. 서로 서로 도움이 되자 해 가지고. 예. 그 왜냐면 지금 우파 쪽에 이 작가분들이 책을 내고 싶어도 책을 내주는데도 없고. 음, 방송 플러스 인자.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책 내고 그책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고 예. 책 출판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뭐 그런 걸 하려고 윈윈 미디어를 냈는데 음. 첫 번째 주제가 어 책이 어, 삼성이 방위 산업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예. <웃음> 삼성이. <웃음> 예. <웃음> 그니까, 러 방위산업은, 저기, 우리, 심재동 님도 좀 많이 아시잖아요. 아, 근데 저기, 저기, 삼성은요. 예. 원래 방위산업을 안 했어요. 그, 일부 했어요. 아이, 삼성 탈레스하고. 테, 테크윈, 삼성 테크윈. 삼성 테크윈, 뭐, 삼성 sds. 예. sds도 약간 방위산, 그게 예. 뭐, 맺고 있는데. 예, 예. 다, 그, 저, 몇년 전에 하나로 다는겠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이상, 특히 조한 방위산업 안 했어요. 예, 예, 예. 삼성 중공업이, 그, 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해군 군뭐 분암. 아 네, 분암 사업을 건조 사업을 했을 텐데 왜안 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제가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했거든요. 네. 현대중공업에 전역하고 이원으로한 (4년) 근무를 했는데 네, 네. 그 이상하더라 이게야이 이게 네. 나는 저 굉장히 이거 그 방위산업을 하면은 이혼이 많이 나는 남는 걸로 생각했어요. 네. 근데 어 (4년) 내해아웃성이에요그 네. 저. 유혼을 창출을 못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적적입니까그 70년 대 중반부터 방위사업 처음 했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국산 1호 어 한국형 구축함, 요즘 호해함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울산급 호해함을 예. 현대중공업에서 1호선을 거기 건조를 했어요. 예, 예, 예. 이첫 국산 잠, 저 대행 전투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 그때가 70년 어 70년 말이야, 말 70대 말인데. 그때부터 현대중공업이 수십 년을 방위산업을 했는데 음. 그 이윤을 본 해가 거의 없어요. 제가가아 그럼 내가 현대중 이혼이니까 정확하네. 예, 예, 예. 뭐 흑자를 그 불과 뭐 흑자 규모도 뭐 1, 2억 이 정도. 아 1, 2억? <웃음> 1, 20억도 아니고 1, 2억 야. 하여튼 아, 제가 보기로 뭐 아주 조금의 흑자를 본 해가 한 5년 미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위산업을 한 40년 을 했는데, 예, 예, 예. 그 정도로 그 이윤이 창출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제가 삼성이 왜 음. 삼성 중국과도방위산업을안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삼성에서 그런 거안 따져보겠느냐 예. 어. 근데 그 적자 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전부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음. 심지어는 뭐 보안 문제는 당연히 따지는 거고 예. 보안 금전도 받아야 돼 매년 예. 예. 예. 매년 예. 그 기무사에서 나와서 해요 근데 예. 기, 기무사 해체 됐으니까 이제 아까 그런 것도 해야 예. 되겠죠 근데. 예. 부터 그 방의 산업과 관련된 정부 규제가 예.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 표현을 마른 소군을 예. 짜듯이 예. <웃음> 이런 표현을 해요. 방 아. 방의사 다 그래요. 마른 소군을 짜듯이 방의 산업을 못살 겁니다. 예. 이윤도 안 남는 그 예. 근데 분야별 틀려요. 조한 방의 산업 특히 이윤이 많이 안 남고 예. 또뭐육군에 예. 이런 그뭐탄약뭐 뭐 등등 이런 것도 이윤이 일부 남는데도 있는데 예.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방위산업이 그렇게 이윤이 안 남아요. 예, 현대중급 내가 물어봤다니까 예, 예. 왜 그러면서 이윤도 안 남는 거 이거 고생스러운 걸 그렇게 정부 간섭원을 많이 받으면서 예, 예. 하느냐. 참을 틀린 얘기야. 아, 창업주 정신이 예. 방위산업을 가지고 예. 어, 아, 크게 돈벌 생각하지 마라. 예. 이거는 어, 산업 보국이다. 아, 우리 산업을 통해서 예, 국가에 예. 국가를 지키는데 기여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 했다는 게그 그때 그 창업주가 정정이잖아요 조그 예. 예.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해 사람 가지고 좀 고생스럽고 돈을 못벌더라도 예. 다른 사업부에서 그래서 해서 이렇게 예. 같이 하면 되니까 딴 데서 벌어서 여기 예. 투자하는 예. 거네요 예. 그 미안하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 했대요 예. 그, 예. 그 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사실은 순수한 기업의 이윤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 기업에. 예, 예. 어쨌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예, 예. 근데 이윤 창출이 안 되는 것만 따지면은 예. 방상서안 되는 거, 예요 하면 안 되는 게 예. 사실. 그러니까 저게 웃기는 게방위상업법에 보면은.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안 예, 하는 게 예. 내가 예. 나는 그제 개인 생각으로 유추 하는 거죠. 예, 예. 아, 삼성 이왜안 할까? 하는데 그래서 안 하는구나. 이런. 제 나름대로 예. 추측을 하는 거예 예. 아니 그, 그 방위산업법에 보면은 마진율이 9%로 정해져 있는데 차포 떼고 나면은 비용 정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게 많아가지고 뭐이거저것 빼고 나면은 그뭐 대기업들도 뭐한 3% 5%가 채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로 가면 1%도 안 된다는 거죠.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방위산업을 그런 식으로 적정 이윤을 예. 그걸 국가정책적으로 보장해줘야 돼요. 예. 예. 일본 같은 철저히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무한추력 경쟁이거든. 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예. 꼭 건설공사 수하는것 같아요. 예, 예. 최저가 나타나잖아요. 예, 예. 방위산업은 차원이 틀리죠. 그죠, 예.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음. 방위산업층이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노무인 정부 때그 창설이 됐어요. 창설이 됐는데, 각군에 있는, 각군에서 그 사업 관리 다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해군의 조항 사업을 한다 하면은 해군 본부, 조합단이라고 있어요. 예, 예. 거기서 그걸 다, 그, 기본 설계부터, 이렇게 전부 사업 관리 했는데, 전부 그걸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이관을 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정책적인 기능은 또 국방부에서 가져오고, 예. 이래서 방위사업청을 했는데, 어 지금 제가 실적했던 거는, 방위사업청 예. 굉장히 정문화에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게, 저, 객관성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예. 방산비디, 건설 이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예를 들면 뭐~ 잠수함 사업 팀장이 있다 예, 예. 이거예요. 이건 뭐~ 육군 대령이 팀장을 한다든가 공군 대령이 팀장 이런 이런 개념이에요. 예, 예. 실제 예. 그분이 그 아무리 유능한 분이라도 그걸 어떻게 조합용어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죠. 용어도 모르는 사람에서 사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반사. 근데 반사비 그렇게 하고 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군함의 그~ 설계도 있죠. 예. 옛날에 설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예, 예. 설계도도 뭐, 뭐, 어떻게든 뭐, 방위산업쪽이 없어가지고 현대중공업에 음. 설계도 문의한 적도 있어요. 음. 그 분실을 했는지, 뭐, 하여튼, 뭐, 있는데도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부실하다, 이거야. 음. 그제 생각에는 방위산업쪽 해체해야 돼. 아. 해체해서 그래. 각군에 다돌려주돼 예. 그 정책기능 있지 않습니까? 예. 국방부로 다 가져가면 돼. 아. 국방부의 뭐, 일차원이차관이한명 그 있잖아요. 예. 그 방위산업, 막 관리하는 음. 그 획득 뭐 분야 예. 차관을 한 명이서 예. 전문화 시켜서 관리를 하든지 음. 하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실제 사업 관리는 각군에 제일 잘하니까 그죠 하는 게 맞아요 그 정... 지금 방위사업장 예. 지거는뭐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 보신주의 예. 어 악성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어요 저거 한마디로 방위 사업 그, 어, 저, 어, 업체가, 예. 방스, 방산업체가, 아예 도못 살게 해요, 살게. 아, 야.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전면적으로제 예. 그런 내용들이 방위산업이 비리가 아니고, 이, 제도적 결함이 심, 심각하다. 심 그런 내용을 네. 저 책에 담은 건데, 저 책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저, 상단에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 저, 배너가 있는데. 잠시네. 저자는, 아,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이십니다. 아, 방위산업학회장님 같은데요? 예, 예, 최우석. 예. 그, 저희 쪽에 기고문 썼던 어, 것들을 저, 저, 준장, 육군, 준장하시고, 예, 예, 예, 예. 육군 준장하시고, 이제 그, 미국에서 석사, 음. 박사 받으시고, 방위산업 쪽에 계속 이렇게, 그, 아 그분 아주 해박하시고, 전문성도 예. 있고. 예, 예. 어, 굉장히 그균형관각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분은, 아, 그러면 마이팍 사보셔야 되겠다. 그,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저기 요 10장이나 11장 뭐 저런 11장에 보면은 국산 방산제품 수출을 위해서 해외 파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인도하고 이제 상호방위조합을 맺어가지고 음. 이 중국을 우리가 이 북동 쪽에서 압박하고, 음. 그, 저기, 남동 쪽에서는, 음, 남서쪽에서는 인도가 압박하고, 뭐, 이런 것도 하, 해야 되면서, 하면서, 이제, 인도 시장을 우리가 이제, 그, 파고 들어가면은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가 있다. 우리가 뭐, 같이, 인도하고 같이. 중국은요. 예. 특히 방인산업 분야는 협력할 게 하나도 없어. 예. 우리가 중국하고 협력해서.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할 것도 아니고. 예, 예. 근데 인도는 가능해요. 그죠, 예. 인도는 제가 직접 퇴험한 거라니까. 예, 예, 인도에서. 예. 그몇번 찾아왔어요. 예. 공 아, 예. 그 조선소 건조. 예. 어, 그 다음에 공동으로. 예. 군함 건조. 예. 그걸 해비하러 왔어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벌써 그, 그, 는 이미. 십 어, 10년이 더 됐거든요. 예, 예, 그만큼 협력할 분야가 있어요. 예. 인도는. 근데 중국하고는 아예 그 자체가. 야차, 그죠. 갈 수가 예. 없고. 예. 오히려 대만, 예. 대만하, 대만에 우리가 저 호염 수출 그 상담을 하고 그랬어요. 자기들 찾아오고. 네. 그런 건 협력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중국은 아예 뿐해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뭐, 인도, 필리핀, 베트남, 뭐, 몽골, 이런 국가들하고 협력을 예예.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만주 수복하고도 다 엮여있는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전 그러면 중국이 무너지면은 결과적으로 저기 북한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뭐 중국 무너지면 만주까지 우리가 쓱싹 할수 있는. 아 그럼 좋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좀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7 하나 하나 9642번으로 뭐 전화를 하시든지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그 맛보기로 그 우리 사이트에. 이, 조회수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이상하다. 제가 이게 새벽에 1시, 2시, 3시 계속 일어나가지고 음, 네. 휴대폰으로, 네. 휴대폰으로 스크린샷 그 찍기 해가지고 이그 제가 캡를다 떠버린다. 그래다 뜨다 보니까 음, 그 우리가 이제 그 김균아의 선전보고라는 프로그램이 음. 8월 24일날 00시 02분에 보니까는 어5634 조회였는데 네. 3시간 24분 후에 보니까 는 5625로 9, 조회수가 구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는 8 7 2에서 3시간 24분 지나니까 873으로 1이 늘었는데 조회수가 9, 9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조... 저거은 물론 사람 다시 좋아요를 음. 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가 조... 되면 취소가 되는 거죠 조회수는, 조회수는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 자동으로 누게 되는 거아니에 그죠. 그러니까 음. 잘못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조작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보수 이 우파 쪽에서 수없이 많은 이 채널들이 있는데, 음. 갑자기 막 채널이 사라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방송에도 보면, 아, 왜 내, 내 댓글을 지웠느냐. 이런 이 이메일이 자꾸 날아오는데, 우리가 댓글 지우고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댓글이 사라지는 거예요. 댓글도 사라지고, 음... 좋아요를 눌러놓으면, 음, 조 좋아요가 사라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알수 없는, 또, 알, 방송을 하면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알람이 안 울린다든지, 음...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파 매체들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본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치, 그, 그,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네. 아니, 매체는.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는 그러면...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 주 우파매체들이 트위터에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뭐, 정규재 TV, 신내안수 뭐, 뭐, 뭐, 큰, 뭐, 큰 매체들, 작은 매체들, 뭐, 개인 방송 해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이게, 이, 조작이, 여론조작이 안 먹히는 거죠, 지금. 그치. 그, 드루킹도 잡혀가 버리고. 뭐, 어, 믿기지 않는 현상인데. 그, 근데 지금, 이, 보면요, 보시면요, 음. 구글이 지금 중국 시장에 재진입을 하기 위해가지고, 어, 중국의 검열 기준을 그, 오케이 했답니다. 예. 수용을 했답니다. 중국에 아. 들어가기 위해서 구글이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구글코리아가 친중, 친중화, 친북화 그러니까 이 민주당화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가요? 그, 지금 보시면 민주당 저 정발이라고 저기 보시면 이재원 구글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이 어, 저기에 그 고위직으로 그 부위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그뭐 정치 발전 뭐 협의인가 위원회인가 뭐 있는데 거기 친중, 친북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친중의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음. 지금 거기에 정치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부사장을 청와대, 청와대 국민소통 뭐 비서관으로 앉힌 거 플러스 그 구글 이재현 전략기획본부장을 민주당이 또 영입을 하고 이렇게 한. 정당, 정당발전위원회로 되어있네. 예, 예. 뭐. 발전위원회. 그러니까 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다 영입을 해버리면은 이 우파 채널 탄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 그러,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이 자편향 가짜 뉴스만 나온다. 백악관이 구글을 조사하겠다. 이런, 아, 어제 봤어요. 예. 네. 지금 네.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음. 지금 유튜브를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코리아의 좌편향도 지금 함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우파 쪽에 계시는 분들 내가 갑자기 조회수가 안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있으면 은 CIA도 신고하시고 백악관에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본사에도 신고를 하시고 요 아니 왜냐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은 백악관에서 구글 코리아도 조사하라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떠들어야지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 서운 국정원장이 북한 석탄 문제 작년 10월 달에 청와대 안보실에다가 알렸다고 하네요. 아, 어, 그렇죠. 예,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예. 저도 그 오늘 신문에 본것 같은데. 예. 오늘, 저, 오늘 맞죠? 저기 29일 자니까 예. 오늘 예. 신문에 났는데 이게 뭐라고 났냐면은 국회에 그 정부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예, 예. 야당 의원들 질문을 했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이거 저 북한 석탄 청와대 보고했느냐, <웃음>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냐 느 이렇게 물어본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는 안 하고, 예. 저 정용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다. 예, 예. 예.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어, 아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 했을 거다.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예. 정확하게는, 어, 국가 안보실 보고로 대통령 보고를 가름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를 염두에 두고 안보실장한테 예.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보실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요한 문제를, 예. 그럼 안보실장이 국정원장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예. 대통령 보고 안 한다는 그런 비정상이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뭐,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해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작년 10월에 보고 했다는 거아니까 예, 예, 예. 했는데, 예. 이번에 무슨, 저, VOA, 예. 보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사실 촉발됐잖아요. 그죠, 예. 그전에 이게 10월, 10, 동안 뭐 했는지 모르는데, 예. 관세청이 10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한걸 그때야 발표를 한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주간조사는 이게 신문 보니까는 저기, 청와대는 왜 북한 석탄 경찰 수사 막았나 해가지고, 경찰이 요청한 공조 수사를 청와대 지시라며 관세청이 협조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네. 네. 관세청도 지금 이걸 많이 먹는데 네. 네. 왜냐면 관세청 발표 자체가 네. 정직한 100% 그 신뢰하기 힘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관세청 발표하고 거사한다는 가신대 언론에. 네. 홀름스커항 러시아 예. 홀름스커항하고 무슨 무슨 그~ 해운 업체 피인가요 예. 계약을 했는데 계약사 불통 나쁜 놈 계약서에 이미 명확하게 그~ 그~ 전용 부도 임차 계약서에 예. 홀름스커항을 전용 부두로 임차 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예. 그거 뭐 북한 선박 그다음 음, 북한 선언 예. 북한산 석탄 함물이맹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이것을 관세청에서 발표할 때 예. 이런 얘기 안 나왔거든. 음, 거짓말을 그러니까, 관세청이 이 수사를 착수할 때, 시켰는데, 예, 예, 예. 이미 이 내용이 다 있었던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알가도 발표 안 했을 음.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예. 관세청에 대한 국민들이, 음. 저거, 100% 못, 못, 못 믿는 거 그럼, 관세청은 왜 그랬겠냐 하면, 예. 결국은 이렇게 놓은 거 아니야? 아까부터 저, 저, 청와대 지시라고 그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부실장한테 작년 쉬울 때에 보고를 했단 말이야 예, 예. 관세청수사하고 똑같잖아요 소수시기가 예, 예, 예, 예. 했는데 청와대에서 다 인지해 가지고 예.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안온 상태에서 예, 예. 야 그거 저 어떻게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관세청이 예. 뭔가 자기 관세청이라는 조직이 그 대단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그큰 예, 예, 예. 위상이 이게 청와대에서 이게 무슨 지시가 있지 않고는 예, 예. 예. 소위 그렇게 간이 배밖에 놓은 짓을 음, 할수 있느냐. 음. 오, 왜냐면 이거 국제제재, 유엔제재, 미국, 미국 독자제재 다해본되는 건데. 예, 예, 예. 이거 잘못, 큰일 나거든요, 이거. 예, 예, 예. 그리고 관세청이, 관세청장이 일개 차관급이. 예, 예. 자기가 독자 판단을 할수 있겠나요, 전문제야 어, 예. 되거나. 그 지금 또 문제가 뭐가 걸리냐면 남동발전보고 국회에서 야, 관련, 그 북한 석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 안,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 그게. 어, 그 관계자, 이래, 그 공기업에 있는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은 산자부 장관이 제, 그 뭐야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 공기업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더욱 그 몸을 살리는것 예, 같은데 예. 어, 지금 우리가 지금 대북 정책이 예, 예.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북책권법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예,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거 대북채권법이 음, 하긴 지금, 그,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보이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 폼페오, 뭐, 어제인가요? 아주, 5일 전에, 예. 그, 김정철, 그, 편지 받고, 예. 폼페오, 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하니까, 그 회의장면이 나오잖아요. 배가 간 오피스에서. 예, 예. 또 앉아놓고, 다, 저기 놓고 결정해가지고, 가지 마라. 음. 응. 가방에 얻을게 없다. 이래 된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국 정부는 계속 지금, 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게 굉장히 올라가 버렸고. 예, 예.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 근데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 예. 한국 정부는 정권법이 여하천에 계속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음. 미국은 비핵화 진전도 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저, 개, 개, 경제 협력 는 문제를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예. 생각인데, 예. 전혀 비핵화, 한국 정부는 비핵화 전년도 없는데, 경제협력은 막 음. 엄청나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죠. 도를 연결한다, 철도를 연결한다, 무슨, 동부가 뭐 뭐라고 그러죠? 철도 공동체? 그것도 미국까지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 음. 이게 너무 그냥 앞서가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예, 예. 개성에. 그게 뭐, 또 미국 사전 협의도 없이 뭐, 뭐, 80톤인가요? 유류, 유류가 80톤, 80톤인 것같 예. 예. 어, 등단한 게, 이게, 미국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예, 예. 음.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 저, 저, 이거 스탄 문제 또 걸리잖아요. 걸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놓냐면, 이스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요. 예. 멀지 않은 시기에. 예, 예. <웃음> 뭐, 한 달이 될지, 몇말까지 예. 이제. 하여튼, 이거 저 제시할 것 같아요. 연루된 기업. <웃음> 그게 대표적인 한전 아닙니까? 그런 효율을 다 못해 됐자 동맹 관는 그걸 한전이잖아요. 경남은행도 뭐제재 들어갈 거고. 네. 은행 그게 있고 그한 은행. 예. 이건 반드시 그 대표적으로 다른못 예. 하겠죠. 미국도 예.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자체 동맹이 음, 파이 와이델까지 감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맹에 약간 그좀 힘이 들더라도 예. 제재할 건안할수 없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저기 저 사람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 그 외교부에서는 뭐, 개인 기업의 일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저 외교부 장관, 뭐, 국가안보실장, 뭐, 저기, 비서실장, 뭐, 관세청장, 뭐, 이런 사람들, 이, 저기, 이런 사람들도 세컨드리 보이콧 개인 제재를 걸어, 같이 걸어가겠구만 개인 제재와 걸릴 가능성도 있죠. 예. 아니, 알고도 지금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예. 청와대가 그런 게저 몸통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국정원장이 청와대 보고했다는 거는 예, 예. 국정원장이 그냥 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난나 몰라 그거 써 나. 청... 청와대 보고했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 청와대가 책임을 책임론을 제기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 예. 그러면 청와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제재를 받은 거 웃기는 얘기고. 예.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장이 예를 들면 국가 안보실장이 제재를 대됐다 이건, 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안보실장도 제재 대상이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알았을 거고 제재 대상이고. <웃음> 지금 임종석 비서실에 보고했다니까. 네, 네. 비서실장 얘기는 안 보죠. 아니 그 비서실에도 응, 보고됐겠지 뭐. 저기 <웃음> 임종석이가 설치고 다니니까는. 그리고 저기 저 수사 안 했다 하면 수사는 저기 민정수석실 관련이니까 민정도 민정수석조 조국 어 조국 민정수석 이 양반도 이제 그 저기 제재 대상이 들어가겠죠. 경찰청장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 다경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 미국이 굉장히 이걸 거의 예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를 보러 갔는데 이미 뭐 석탄 밀반인 문제라든가 예. 그 다음에 그 이미 그 개성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에 들어가는 석뭐 예. 이런 것들 전기 뭐간거 <웃음>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사진해비도 없이 했는데 예. 지금 계속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에 예, 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구 문제다. 저 제가 서 그랬어요. 예. 대변이 그러면 주권 문제다. 예. 그럼 계속 강행하려고 그러다가, 예. 원래, 7월달에 하려고 그러다가, 예, 예. 그, 727, 예, 예. 정전, 협정 기념일, 뭐, 그 어... 뭐 좀, 그안 되고, 8월달에 넘어왔는데, 최소 8월 중에는 하겠다 하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음... 못하고 있는 게, 제 미국 문시로 보는 것 같은데, 어, 그 뿐만 아니고요. 예, 예. 남북행의 문제, 음...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전혀 실질적으로 한 것도 없는데 아니, 핵 리스트도 안 내놨는데 예예. 무리하게 개혁을 서둘러 가지 하면요 제, 예. 저는 10중 팔구 미국 제자입니다 어... 네. 제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 개혁도 지금 그 실질는 못하고 있잖아요 공동연락사무소 개수도 못하고 있고 예예. 이거는 미국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뭐 주권문제니 뭐냐 하면서 또 판문점 <웃음> 어, 선언 합의사인이 뭐냐 하면서 예. 무리하게 하면요 반드시 제재 받습니다 <웃음> 왜 미국은 이미 제재를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예 그니까는 뭐 통일부 장관도 제재를 해야겠고 <웃음> 통일부 장관 차관 그 <웃음> 음, 담당자들 줄줄이 제 아니 뭐 미, 미국이 제재하면은 뭐그 누가 말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저기 화면 보시면은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예 사표 아 오늘 그뉴스에나 예예 예. 혹시 이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 저 신현수 기조실장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을 알고 있는데 어, 지금 국정원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 왜냐면 안 맞는 게 일단 대북 지원 문제 있잖아요 그 대북 자금 지원 그 저분은 뭐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죠 네,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그 민정수석 하실 때 예예. 아마 그, 그 민정 비서관 시, 근무했을 겁니다. 하겠나가지고 아. 검찰에서 예예.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결국 대부 문제가 지고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런 거로 난 알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진짜로 이게 그 근데 지금 웃기는 거는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은 9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미 동의사항이 아니다. 충분히 이해할 거고. 아, 저거는 이제, 우리 저, 그, 대통령께서 예.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 평양구를. 예, 예. 그래서, 음. 그러니까 저뭐 밑에 뭐, 외, 외교부 장관은 당연히. 예. 저, 그 의지를 받들어서. 예. 외교활동을 하는 거죠. <웃음> 음... <웃음> 그러면은 그~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예. 저렇게 저~ 외교 장관이 말도 안 되는 그~ 저~ 저~ 미국하고 밖에 그거든 벌써 지금 예, 예. 근데 그~ 대통령이 그~ 평양 방문하는 걸 제보했어요 예. 제가 보 아니 그, 그~ 왜 평양 갑니까 지금 아니요 (3차) 그~ 무리 예. (1년에) 한번 하기도 한 힘든 정상회담을 이미 두번 했어요 예 이~ 예. 예? 예. 한번은 남쪽에서 하고 한번은 북쪽에서 판문짐이지만은 예, 예. 각각 한번씩 했어요. 예. 그런데 1차 남북 예. 그 정상회담 때, 그, 4.27 정상회담 때, 평양 가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예, 예. 아, 북한, 근데 북한은 가겠다는 거지. 그런 예, 예. 근데 이미 김정은의 요청에 의해서 예. 5월 26일인가요? 한번 몰래 북한 갔다 온거 아니면 월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 2차 회담을 해버렸어. 예, 예. 근데 지금 3차 회담을 할 특별한 아젠다가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뭐좀 자꾸 얘기하는데, 핵 리스트도 미국에 오는데 안 내놨고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로드맵이 음, 없어요 예예. 언제까지 내가 지금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4.17 남북 정상회담 딱 일주일 전에 예예. 제가 이거 저 유튜브 심동구자유외국 t v 를 급하게 개설했어요 네. 이 방송에서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걸로 아, 써 봐야 전파력이 좀 떨어지니까 더, 더 떨어지, 또 이거 급하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뭐 화면도 흐리고 좀 전혀 잘,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일단 바, 방송 송출을 했다니까요. 예, 예, 예. 제목이 뭐야시한부 북핵 폐기에. 예, 예. 이거, 저, 운명이 걸렸다고 그랬죠 예, 예. 그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 걸렸다고 그랬죠시한부 예, 예. 북핵 폐기 합의에. 그러니까, 예, 예. 사회적 남북 정상회담을 하되. 예, 예. 반드시 시한부로 언제까지 북한을 폐기를 하게 되는, 그걸 봐도 알아야 돼요. 아. 그걸 없이 두루시라 하면 이런 건다 한다. 예. 김정은 계략에 쏘가 예. 놀아나는 거다. 음. 반드시 그렇게 돼. 결국 후회한다. 예. 예. 계속 그래가지고 방송을 몇번 됐다니까요. 정신차려야 된다. 예. 음. 근데 내, 내 제가 우리 했던 대로 전혀 구체적인 그 협의 를안 했어. 예. 시안보다 안 오고 리스트도. 근데 아직까지 지금 4일 지나고 지금 네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예. 북한 핵 리스트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이미 이거 아니다. 예.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게, 폼표 가지 마라. 가봐야 얻을 게 없다. 예. 이러한 거아니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음, 3차 정상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가느냐, 이거야, 왜. 가서 뭘 얻을 게 뭐냐, 이거야. <웃음> 저, 그 가... 미국하고 예. 엇박지 나다는 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예. 같이 이걸 해야 된다. 예. 대북 집권을. 음. 그렇게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는 비핵화 관계없이 간다는 거 아니지. 예, 예. 그리면은 어, 비핵화 무슨 약속을 또 구체적인 거 받을, 무슨, 은지를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예. 신무 협상에서 그런 이야기 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음. 제각은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음. 왜냐면 이게, 그, 저, 김영철이가, 예. 폼피오 미 국무장관한테 5일 전에 보낸 친서에, 예. 오늘 뉴스에 그래 나왔잖아요. 음. 평화협정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체결, 종전선언도 아니야. 그 다음 단계에요. 평화협정. 예. 하지 않으면 은비핵화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예 논, 놓 논, 거요. 그리고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갈치 뿌린 거예요 음. 그래서 미국식 언론 보도에, 워싱턴 포스터, 그 다음 CNN 예. 보도에 의하면 적대적 표현을 했다고 이래 놓았잖아요. 예, 어. 적대적. 그러니그 내용이 지금 놓은 게 평화협정 요구를 했고, 비, 해야 비핵화할 수 있다. 이래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아니거든요 종전선언도 아니에요 예, 예. 또 이렇게 하는데 뭐 됩니까 이게 그런데 아, 왜 우리 대통령이 가서 북한에 이렇게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예. 가느냐 이거야 음. 가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아니 대통령이 가게 되면 또뭐 돈이 뭐돈따발이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그게 이제 문제라니까 경제협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못 해요 예, 예. 문의데 가더라도 예. 하는 순간에 제재 받는다니까요 예. 그, 그다음에 유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제재를 받는다니까요 <웃음> 이걸 뻔해요 예. 아 미국이 그그그말이 그 계속 흘러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렇게 위험한 음... <웃음> 위험한 그~ 평양 방문을 예. 왜하냐 이거야 음. 제가 보기에는 괜히 위험하게 보인다니까요 예, 예. 한국으로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예, 예. 갱념력을 북한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음. 종전선임에다 평화협정 약속도 우리가 우리가 그 권한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약속을 할수 있어요 그건 못하고 북한에 줄게 없어요 사실은 예, 예. 가서 그렇다고 북한이 비핵화 리스트라도 내놓고 음. 우리가 이렇게 비핵화를 제까 하겠다 약속할 일도만마다 이거야 그 지금 그 강경화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폼페이오 방북, 상황에 따라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 폼페이오 장관이 갈지 안 갈지는. 그런게 음. 저게, 한마디로 저, 저런 걸, 자기 학신. 예. 그 미몽이에요, 미몽. 미모. 왜냐면은, 저 바보 같은 이야기에요, 저 사실. 저, 저 정도 되면. 저런 사람이 외, 외교부 장관 아니잖아요. 저 정도 되면 사이코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 안갈거 뻔히 알고 있는데. 예. 는요 그, 문제에 대한 통찰력도 없고. 예. 영어를잘알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아 영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웃음> 말, 귀를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감량이있대량이 예. 예. 아니, 뭐,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하여튼 지금 강경화 저 외교장관도 뭐 미국에서 저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북한을 위해서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저, 저 사람 딸은 아직도 미국에서 안 왔습니다. 예. 국적 회복한다고 했는데, 저, 저, 강경화 저 외교장관 딸을 좀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경고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게 예. 강기하 장관하고, 예. 폼피오 미 국무장관하고 회담을 하가지고, 예. 발표한데 내용이 다 틀려요. 그 국민들 거짓말 하는 아, 거 아닙니까? 아, 예. 내용이 틀려요. 예. 그리고 저, 저기 보시면 2017년 2월 달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성에서 가진 농민하고 간담회에서 우리가 북한 쌀을 수출하고, 북한에 쌀을 수출하고, 대신에 북한이 보유한 자, 지하 광물, 히토류를 막교 안에 온다면 은 우리 남는 쌀 재고도 해결이 되고, 동시에 뭐 지하 광물과 히토류를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석탄 문제 터졌고, 지금 군산에서 뭐 쌀이 천 톤이 사라졌다는데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모르고 있고. 그리고 선철도 들어왔다고. 선철도 들어왔고. 응. 그럼 지금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자기가 공략했던 사항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저, 저 말씀을 예. 작년에 예. 한국으로 많이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 풍, 강물 자원이 풍부하니까. 예. 그 강물이 안고풍부하건까 남아 만으니까 예. 우리 또 쌀이 남아 논다 이렇게 바꾸자 막 뽑는 게 좋은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북한이 그강물이 들어와 버리잖아 들어와서 예. 들어오고 예. 선철 들어오고 히트로 예. 예.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쌀이 오... 또 쌀이 요즘 말이에요 음. 예. 쌀이 우리나라 뭐 쌀이 갑자기 부족하고 쌀값이 오르는 이래야 자꾸 시중에 많이 돌아다녀요 쌀값이 오르면 쌀을 풀어가지고 쌀값을 떨어뜨려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예. 그 쌀이 어디로 간것 같다 어, 예. 북한에는 뭐 갑자기 그 군대에 북한 예. 인민군에 인민군대에 예. 그 상표 안 붙은 쌀이 많이 그 배급이 됐다 아. 그다음에 장마당에 쌀값도 내렸다 뭐 이런 예. 이야 자꾸 나으니까 예. 한국은 쌀값이 올라가고 북한은 쌀에뭐 부족은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쌀값, 쌀이 막 해결된 것처럼 나오니까 예, 예, 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항상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예. 정부에서 해명을 확실해야 돼. 해명을 안 하면 못 하고 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언제 벌써 뭐깨 됐는데, 예, 예. 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 중국에 저 미국 창고에 쌀 음, 보유량하고 음, 이거 예.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발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은 질문도 예. 안해 또. 그러니까 <웃음> 질문이라도 하면 저거 바로 그냥. 아, 국민들이 이렇게 <웃음>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은 질문이라도 하면 되는데. 예. 지금 신문도 안 보나 그분들은 거 하여튼 그, 여하튼, 그 시,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음. 거예요. 아니 그, 그러니까 저기 음, 이쌀 보유량 가지고 와봐라 해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오면은 그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야 현장 가서 우리 한번 체크해 보자.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현장 가가지고 체크해 보고 하면은 그 저기. 그냥 한 방에 이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왜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이뭐잘그원 원자재가 들어왔고 그러면 쌀이 갔겠네. 저 대통령 말대로 되고 있네. 이 예, 국회의원들이 그게 이 생각할 그수 있죠. 좋은 예. 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예예. 국회의원들이요. 어느 정부 기관에 국회의 그 국회의원실에서 지리서를 보내 보내 보내면 반드시 그 회신하게 돼 있어요. 예예. 법적으로. 예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목국회의원이 농림수산 장관실에 예. 전국, 전국, 미국 창고에 예. 쌀 재고, 예. 그 다음에, 어 반출입, 반출입 기록, 응? 음. 예. 제출해라. 예.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음. 금막하게 돼요, 그거는. 근데, 음. 그것이 확인했다는, 예. 얘기를 들은지 나못요 아니 그것도 그 지금 오,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54조를 썼다고 하는데 그 7월달인가요? 뭐 저기 일자리가 뭐5 0 개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면 그 54조 돈이 어디로 갔는가? 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쌀도 북한으로 갔다, 돈도 북한으로 갔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54조면은요. 예. 이지삼이 예. 50층입니다. <웃음> <웃음> 와 진짜 항공모함 전단을 한3개정도를만들는 한 항공모함 전단을 한 4개 만들고 아 이거야 그, 항공모함 그것도 최신 예예 이게 그러니까 포드컵 최근에 최소한 신포드급 항공모함 이지 않습니까? 예예 네? 예 그런 최신의 예. 항공모함을 내청으 건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척에항공포드급이한척에한 한 뭐, 한한 14억 아 14조 시, 정도 하는거에요 14조 <웃음> 야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요이거이 화면 보시면은 미국에서 전략물자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통해가지고 중국에 무허가로 불법 수출됐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미국의 적성국인 지금 중국한테 저런 식으로 지금 전략물자도 수입해가지고 중, 중간 유통기지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금 이런 지금 이 식으로 하면 한국이 조만간에 어마하게 경제 제재를 당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모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얘기예 그러니까 그 뻔한 얘기죠 예. 남북 모두의 강력한 조치라는 거는 예.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제재를 예. 한국 정부 한테까지도할수 있다는 얘기에요. 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저거, 저거는. 그 외에는 뭐있어요 강력 조치. 아주 심각한. 심각한 거죠. 제가. 화가 날 만큼 났다는거 아닙니까, 이제. 네. 심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 주권 문제다, 뭐 개성 연락, 공동 연락 사무소가 계속 하는 게, 그렇다다가, 예. 고리를 약간 내리고 있잖아요.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못하지, 저런 상태에서. 그, 한국과 보조 맞추기 어렵다.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네요. 근데 저런 표현이. 예. 참데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예, 예. 외교적 표현으로. 예, 예. 아, 우리 동맹 아닙니까? 동맹. 예, 예. 그런데 동맹국을 상대로 예. 한국과 동맹국하고 보조 맞추기 어렵다. 이얘기는 잠시. 참... 아, 예, 예. 어. 그러니까 그 어쨌든간에 그뭐 그렇고 지금 뭐 메티스 장관이 그 한미 군사 훈련 중단했던 것들을. 다시, 지금, 음 뭐, 재개를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훈련이 지금 재개가 된답니다. 그, 뭐, 군사훈련은. 저 얘기는, 음. 예. 저 얘기는 자칫 말이죠. 예. 6.12 미북 정상회담 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걸 물고 나왔다, 이게. 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엄청 급등해버린 거야. 예, 예, 예. 미국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못 믿었는데. 예. 지금 볼턴이라는 안보 보장관책몇판데 그, 그, 그, 그 양말이 그걸 다 컨트롤 타오잖아요. 예예. 여기 안보 정책에. 볼턴이 원래부터, 뭐냐, 북한 비핵화는 음.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랬어. 예. 무슨 말이냐면,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 예예. 이런 사람이에요. 볼턴 국가 보 보좌관이. 아, 아주 공개를 안 시키고 뭐 예.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적으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 음. 이게 증명이 되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 지금 뭐 저렇게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은 미국이 속았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속아준 거라 보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예. 보기에는. 예. 그, 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럼 주변 참모들이 뭐, 볼턴 보좌관이 메티스도, 뭐, 시야에 극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메티스, 예, 예, 예, 예. 저, 저, 저, 저, 저, 저, 폼페오도 예. 계속 비슷한 얘기 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메티스 국방부 장관, 마찬가지고다 예.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 음.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그 예. 얘기를 했어. 예. 대통령 이기한십몇년 전에 한번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었잖아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런데 아, 예. 북한은 절대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는 예. 비핵화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데 대통령이 가 이제 어, 북한이 일하니까 비핵화 하겠다는 거 우리 어정의안보실자이 하고 뭐, 어, 그 서훈 국정원장까지 같이 가가지고 예예.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일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단 한번 보자 믿어보자 음, 아, 그런게 예. 한 만나보자 예. 해가지고 정상회담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해가지고 현재까지 언제 지금 6, 6월, 7월, 8월 그한두달 반이 지났잖아요. 예, 그죠. 거의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음. 비핵화를 검증하는게 아니고 예. 북한 정권의 속성을 다시 한번 검증한 거라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 김정은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아. 그리고 만나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실무 협상도 하고, 음. 계속 이렇게 지났잖아요. 예. 또 국무장관이 평양에 세문식이나 가서, 예. 또, 어? 고위급 회담을 하고, 김정이렇게 예. 해가지고 두달 반이 지나 보니까, 예. 정리가 쭉된 거예요. 예.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검증을 한 거예요. 북한? 아, 이놈들은, 예. 절대 정권이 온전한 상태에서는, 예. 비핵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북한금, 북한 정권만 검증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정권도 이 검증한 거 아니고 <웃음> 예. 같이 검증. 같이 검증 제가 같이 검증예 왜냐하면 일년에 그 같이 물리 갔잖아요. 예, 예, 예.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들로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예. 북한하고 또 거기 거 회담 계속 해보면서 현재 왔잖아요. 미국, 예. 미국 들어갔는데 예. 완전 어박, 박자가 나면서 예. 동시에 남북한 정권에 대한 금지 음. 그, 그 정리가 된거예요 정리가. 예. 어. 그 지금 또 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예. 정리한 결과 논게 예. 오늘 그 메티즈 장관 얘기예요. 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더 이상 유가없다딱 예, 예. 그거예요. 그러면 예. 뭐이차은 그냥 그러니까 이때, 이때까지 유해하고 중단한 거는 예. 정상 6.1일 정상회담에 하나의 선의로 아. 선의로 우리가 표현. 보인거다. 예. 근데 선의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놓으니까 음. 앞으로는 더 이상 중단은 없다. 그냥 음. 원래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 뭐, 뭐죠? 6.12 정상회담, 정상회담 예.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돌아, <웃음> 돌아간다기 보다 정권 조체 레짐 체인지 그 레짐 체인 그 북한 정권도 교체하고 한국 정권도 교체해야겠다는 그마음먹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북폭만, 예. 북폭이라든가 참수 작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물리적인 어떤 타격, 예. 예. 군사 조치 이것만 저그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예.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은 예. 정보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 예. 미국에 예. CNN에서 그렇게 보도요 정보전. 음... 그게세 그러니까 가지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대북 압박. 예예. 그 경제 제재를 더옥제어 가지고 북한이 아예 꼼짝달성못 하게 음. 아빠 두 번째는 군사적 조치예요. 그첫 단계는 해상 봉쇄. 예예. 북한들은 지금 뭐죠? 이거 해상 봉쇄하면 이거 석탄일반 이거 불 아예 운전적 불가능하죠. 예. 음에뭐 해상에서 몰래 만나 가지고 환적하고 이런 게 있죠? 음. 예. 아예 그다 불가능해요. 완전히 해상 을 봉쇄해 버린다니까요.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선박 하나 만들어 못 들어가. 아. 봉쇄하면서 몇차면 때립하는 거야. 예, 뭐. 그게 예. 이제 군사적 그에 세 번째 정보전이에요 정보. 예. 근데 정보전이라는 용어를 내가 굉장히 그동안에 한마디로 정보 유입인데 외부 예. 정보를 유입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전.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요. 음. 즉 인포메이션 워페어예요, 정보전이. 더개념 정확한 게 군사적 구는 정보작전이에요. 인포메이션 예. 오퍼레이션이에요. 예. 그게 이게 북한 주민들 대에 그 전단 작전을 한다든가 예. 방송도 공포 작전을 한다든가 뭐 심리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 전혀 피해 합방을 흘리지 않고 예.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거예요. 예. 깨워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정권을 바꾼 거예요. 음. 그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 음, 대북 심리 그러니까 그 북한 그 인권단체들한테 자금을 궁,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가지고 북한에 뭐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게끔 어~ 뭐 그런 자금을 자금을 만들었으니까 신청하라고 그때 한창 유세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북 인권단체마다 정부에서 압수수색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후원도 못 하게 하고 지금 그게, 예. 그게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예, 예. 통일부에 북한 인권재단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예산이 92.6%가 삭감됐답니다. 와 108억 원이었는데, 예, 예. 올해 예산이니까. 예. 8억 원만 준다는 게 100억 원을 떼버렸어. 하지 마라야이 하지 아라이지금 기능을 예. 북한 인권과 관련되는 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게 저 법적인 단체 기관에서부터 예. 민간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걸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보니까는. 그렇게 보면 돼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고 있는데, 여기 대표, 예, 김태훈, 김태훈, 김태훈 변호사님. 어, 예. 예. 저분이 저도 잘 아는데요. 예, 예. 제 인기가 훌한 분인데, 예. 저기서 아마 지금 헌법 소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저기. 아, 저기하고 또, 한변이 있고요. 예.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있고, 예. 헌변이라고 있어요. 헌변은 뭡니까? 헌변은, 헌법 소호를 위한 변호사입니다. 아, 그고상님 예. 변호사님이 해상이에요 그 예예. 그러니까 저두 단체가 음. 저, 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히 그저 교과서, 예, 예. 자유민주주의 그 빼고 뭐 예, 예, 그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 이런 거다 빼잖아요. 예. 교과서에 초등 그것이 음. 위헌이다 이거죠. 아. 헌법에 보장돼 뭐가 쭉 있어요. 근데 예, 복잡한데 음. 그래서 위원 그 소송을 현재 고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됐더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기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에다가 좀 후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 저런 거는 국민들이 살려야지 안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이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저런 데에 좀 확실하게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음. 그리고 구구절 압도고 라선행 트럭에 실린 물자들이 어, 뭐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가전제품 등등 해가지고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대북 지 아, 주, 중국이 대북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답니다. 예. 가장풍? 음. 화장품도 들어간대요. 네. 화장품 문저기 유엔 제재 대상 품목인 그걸 알고 있는데. 유엔 비행식 참가하는 그 뭐, 그죠? 예. 군군들을 그 격려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데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 지금 제재 위반인데. 다 제재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거 저저 그냥 그걸 해야지. 예, 제재 회의를 봤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저 저거 넣을 쪽으로 저거저좀 제재하는데요. 미국이 그저 사치품이잖아. 사치품이죠. 예. 아, 생, 생필품 아니 뭐 화장품 이런 건 사치품이지 예, 예, 사치품이에요. 뭐, 예. 예. 제재해야 돼. 그니까저것도 응, 제재를 해야 되고 지금. 근데 아니 중국이 정신을 못 차렸군요. 에그 예, <웃음> 중국 정신 못 차는데 조금 더. 지금 맞... 그 곧, 저, 미국의 2천억 불에 대한 <웃음> 25% 관세 곧 때릴 것같이 얘기하던데. 예, 그니까 관세 뭐 때리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확전되니까. 광둥성에 있는 제조업이 절반이 폐업이기랍니다. 제더 제재를 때리면은 뭐더 제재를 가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폐사가 되겠죠. 폐사가 되면은 한국을 추격하던 기업들도 같이 죽어버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도 경쟁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중국에 예. 우리나라 직접 또 협력업체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예. 예. 이거 좀정리를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제 그. 어.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중국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 인도하고 빨리 그뭐 상호 방 인도하고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야 되는게요. <웃음> 그 지금 한국이 반중하면서 인도 쪽 시장을 놓치고 있다. 그전에 우리 기업들 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삼성인 이렇게 많이 삼성이나 LG가 이 시장 확보를 많이 했는데 인도가 지금 일본 아 일, 인, 일본이 인도한테 채삭달라 붙어 가지고 그뭐 아, 인도는 아 일본은 근데 예, 예. 엄청 그 공을들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이나 일본 둘다 메이커가 없었던 남부 지역이나 저 외지, 인도의 외지, 내륙 외지 지역에도 일본 메이커, 한국 메이커는 없는데 일본 메이커들이 계속 광고판이 늘어난다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가전부터 해 가지고 뭐 자동차 뭐 음, SOC 시장 뭐 저기 원전을 지으면은 중국에 100개 지른다고 하는데, 뭐, 인도도 1 3억이면 100개 안 짓,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장을 다 뺏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찾으려면은, 인도는, 아, 일본은 자위되니까는 그, 상호방위조약 이런 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저기, 중국하고 국경선 마주되고 있고, 지금, 뭐, 중국하고 지금, 어, 또,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는, 카디즈, 그방공식별구역 중국전투기가 또 침범했더만요. 예. 아, 이호도 쪽에. 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도하고 한국인도 상호방위조약을 맺어가지고 야, 우리가 같이 지키자 그래가지고 한국군이 인도에도 좀 나가가지고 뭐 해군도 공군, 육군 나가서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면은 그러면 한반도 해역은 좁아서 한반도 해역이나 한반도 상공이나 이런 데는 이이저 이 좁아서 훈련 못했던 것도 또 훈련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우리 무기도 팔고 예. 야 우리가 남미가 하면서 우리 원전도 팔고 이런 식으로 하 빨리 우리가 지금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군사적으로 협력할 때는 방산분야 예. 포함해서 예. 중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어 많은 게 인데요. 예. 그, 그, 그러니까 저렇게 해 가지고 13억의 인도 시장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네, 9천만이고 네, 네, 네, 네. 뭐 저기 필리핀이 1억이고 네. 뭐 이러면은 벌써 뭐 미국까지 하면 벌써 한 17억 18억이 넘어가는데 네. 이런 나라들의우리나라세 새마루 운동도 좀 빨리 보급하고 네. 혹은 뭐 우리나라 무기 체계 중에 오래돼 가지고 안 쓰는 것들 또뭐좀 네. 그냥 주고 우리 그, 군사, 우리나라, 저기, 군인들 중에 예비역들 중에 우수한 인력들 선발해가지고, 뭐, 군사 고문단도 보내고, 음. 이런 활동을 하면은, 일본이 파고 들어가는 그 시장을 갖다 우리가 지금 다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국방구나 군이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견인차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미, 미국이 화가 난게 아베가 아베 총리가 북한하고 베트남에서 몰래 접촉을 했대요. 어허.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열받아가지고 아베를 어, 아베, 만나가지고 아베 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열을 많이 썼는데 근데 뒤통수 친 거예요 지금 금, 금, 금이 아버렸네 뒤통수 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서 어깨동무하면서 난 진주만을 기억한다 <웃음> 진주만을 기억하고 어, 있다. 저 무슨 저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그러니까 이야기죠. 옛날에 지금 우리 이렇게 지내지만은, 옛날에는 누가 하고 전쟁하면서 적국이 아니냐, 아니냐. <웃음> 예. 그거 기억한다는 얘기 아니죠. 그죠, 예. 무슨 얘기예요?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미의 안전보장, 그러니까 한국, 이승만 대통령이 맺어놓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반영구적으로 유효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뭐양 양국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 안 하겠다 통보하면 1년 후에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 반영구적이거든요. 그런데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10년에 한번 걸로 갱신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갱신형 보험처럼. <웃음> 그러니까. 그게 차원이 네. 틀리죠. 우리한테. 네. 그 차원이 틀린데뭐 어쨌든간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지금 문재인 어. 정권이 저렇게 개, 개판을 쳐고 해도. 어, 기재 기셔. <웃음> 그 신이 순, 준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 예. 대한민국에 예. 신이 준 선물이 그 한미동맹이야. 예. 그걸 보시면 돼. 왜냐하면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예. 제가 계속 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말씀 <웃음>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란, 예. 그, 전략적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와야 된다고 보시면 돼. 예. 아, 가만히 보세요. 예. 한미동맹 무너지면 외국 자본 있겠습니까? 다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죠. 예. 굉장히 폭망하죠. 예. 그다 군사적으로. 위협, 우리 감당합니까? 예. 핵을 북한은 가지고 있는데 핵억지력이 어, 없잖아요. 예, 예, 예. 이미 북한은 가지고 예. 어떻게 하냐 이게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한미 동맹이 <웃음> <웃음>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이미 거의 반용구적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근데 이... 일본은 아니라 이게 예. 일본도 옛날 예. 적국이었고 예. 차원이 달려요. 그래 우리는 장히 고맙고 행복하게 생겨야 돼요. 예. 한미 동맹 체제 하에 있다는 거예 그러니까 지금 난 진주만을 기억한다. 저 트럼프 대통령이 네살 때, 네살 때인가 뭐 하여튼 어렸을 때 진주만 그 공습 이 있었고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도아니고 중학교 도아니고 하면서 그렇겠죠. 그거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고통이나 아픔 이런 걸다 뼈에 사무치게 아, 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나 저거 알고 있어, 진주만 공습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정부를 우리가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저걸 잘 봐야 돼요. 예. 그 미국이 저런 나라라 이거야. 예. 어? 국가 이익에, 예? 어? 그건 나는 그게 아무리 좀 일본하고 잘 지내도, 예. 딱저 베트남 가서 북일 비밀회담 하는 거 가지고 나는 진주말을 기억한다. 예. 아베. 저것도 불러가지고 <웃음> 저기 미일정상회담 하자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정부로 제가 한번 대비해보더래 예. 예. 한국정부 자꾸. 미국, 미국하고 이거 대북 근금이 틀린다, 이거야. 예, 예. 북한을 뻔하거든. 예. 전면적으로 남북 경협을 해가지고, 예. 제재이원하는 거예요. 예. 종전선화 평화협정 해가지고, 자기 딱 음. 체제 보장받고, 예. 어? 그래서 미군 출소시키고 필요하면 그 음. 핵을 가지고, 예. 즉하해서저대한민국 어? 묻겠다나. 예. 예, 예, 예. 이거란 말이야. 이게 예, 예, 예. 노란 난국에 있거 왜냐하면, 미국이 보기에는 전혀 비핵화도 안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거든. 예, 예. 지릴 때가 없었잖아. 예. 뭐 한국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예. 어, 빡지않아. 그러데 나중에는요. 예. 저 비슷한 이야기 놓읍시다니까.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먼이 그 음, 최근에 쓴. 한국 정부한테 문재인 예. 대통령한테, 부탄 대통령이 아베한테 진주만을 기억한다는 식으로 비슷한 예. 표현을 할수가 있어. 어. 당신들이 우리 모르게 북한에 뭐, 얼마나 갖다주고, 예. 어, 예. 어다 알고 있다. 예. 계속 할 거냐? 예. 딱 한마디 물어볼 시가 예. 있어. <웃음> 그러니까 미일 그 저기 그 조지 프리드먼이 최근에 쓴책 21세기 미국의 패권전략뭐 고책을 그 보니까 그 미국은 일 중국이 급속하게 무너지면은 일본이 급속하게 팽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군력을 키우게 되고 연료를 러시아에서 갖고 오고 그러니까 일,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렇게 급속하게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고. 그, 어, 미국은 일본하고 전쟁할 것도 이게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웃음> 그 최고의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뜬금없이 저렇게, 야, 씨, 난 진주만을 얘기했지만, 기억한다. 아니, 지게, 그게 옛날 그, 예. 그, 저, 그말 하신 분, 예. 성함은 기억이 안나는데 예. 어, 외교에는 영원한 무방도 없고, 적도 없다고 그런 말이. <웃음> 예. 예. 맞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국가에 익만 있는 요 그러니까 저거를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 빨리 이 문재인 정권이 갈아 엎어지고 새로운 보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서버리면은 저 일본은 나가리 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웃음> 근데 지금. 정치인 걸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웃기는 거는 경제난 때문에 이란 대통령이 지금 탄핵위기를 합니다. 아, 저건 또 마찬가지지. 예. 이란이. 저, 저. 대통령을 뭐 뭐지 하여튼 미란만이미국하고 예. 완전 엇박전 나면서 예. 그 제재를 자초한 측면이 많아요. 예. 예. 그저 핵 증거를 해가지고 그럼 미국하고 이거 제재는안 받도록 해야지. 예. 해나니까 이 제재가 바로 들어오니까 이란이 당연히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면 국민들이 살기가 힘든데 그 예. 오만이 어디로 가겠어요. 뭐그 저것도 그렇죠. 최저저 저 국가 지도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터, 터키도. 미국한테 지금, 뭐, 그친너로 돌아서다 보니까는, 리라화가 40%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다 폭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또 기사 난거 보니까, 쿠르드 지역에 그, 미국의 방공망이 들어, 방공기지가 들어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그 쿠르드족을 독립시켜가지고, 이 터키하고 이란이 연결되는 거를 그 틀어막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아, 그 그래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한테 그 버티면은 그 그냥 죽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해명하지 못한 거죠. 예. 그저 에르도안인가요? 특히. 예, 예. 에르도안. 예. 그 거의 거의 거의 그제 전제군주처럼 음. 하잖아요. 그 예, 예. 술탄. 예. 예. 자기 스스로 술탄이라면서 예. 이제 해명하지 못하고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예. 예. 또 아베는 좀 역량 것같더만는 저. 저 체리시아하고 저렇고 뭐이러뭐 예. 제일 문제는 북한 김정은이고 또 못지않게 문제는 그저저 우리 문재인 정부 왜냐면 이거는 그 지금 제가 매번 강조하는데 음. 정신차게 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 지금 뭐 이게 해킹부터 해서 사이버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까는 이야기를 하니까 는 지금 일단 제가 <웃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요. 삼성이 방위 산업을 포기한 이유. 저 배너 클릭하시고 저책좀 많이 사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만군 팔리면 대한민국 그 만주 수복하고 대한민국 진짜 강대국 됩니다. 저 예. 예027 하나 하나 9642번이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해킹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금 공격이 들어온대요. 그래요? 어, 지금 금방 요금 아니, 뭐 우리 사실만 얘기했는데. 어, 사실 관계 이야기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같이 교체... 나라 달되라고하는 거지. 예 나라 나라. 문재인 정권 교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공격이 들어오는. 우리 조금 전에 문재인 정권 교체 때문에 <웃음> 뭐 그런 이야기 하니까요. 난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웃음> 동보 자유외국 TV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고요. <웃음> 그 광고도 좀아저 저희 방송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고 이 영상 최대한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저녁 7 시에는 그맹세이에 어, 닥치고 외신 일기가 있고요. 화, 어, 수, 어, 금요일 오후 2시에는 김균아의 선전 보고가 있고, 금요일 오후 10시에는, 어, 저기, 용사모보와 상훈영의 박정희 프로젝트 방송이 있습니다.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